오늘, 그러면 투블럭 안 치고. 네, 투블럭 안 치고. 투블럭 응. 안 치고, 저번 머리가 되게 이뻤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네. 그러면 삭발해야지. <웃음> 여기 덥수룩한거 투블럭 없애, 없애고 잘랐던 머리였거든 그때 음. 그리고 약간 투블럭은 약간 소프트하게 들어갈 거야 음. 소프트 투블럭을 칠 거야 점잖으면서 깔끔한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자고 네. 오케이? 네. 일단 숱이 밑에가 없으세요 그래서 투블럭을 너무 진하게 치시면 안 되니까 약간 소프트 투블럭을 칠 거예요 그러면 탭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도 상관 없는데 우리 이제 점점 우리 전문가 잖아요 미용사 그러면 탭 끼지 말고 요번에는 좀 한번 그냥 지금 1mm 에요 그 1mm로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위에를 약간 90도로 올리는데 이쪽을 좀 낮춰 주는 것보다 살짝 또 띄어 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약간 위에 보다도 그라데이션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져야 돼요 대신 자를 때 이, 요 부분을 좀 약간 중심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이제 조금씩 많이 보시면 이제 선수가 되실 건데, 그 어느 정도 선수가 되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mm 정도로 살살 끝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좀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그레나루 쪽에 밑에 라인 쪽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 부분에 라인도 보지만 약간 그 부분에 좀 기름머리가 있나 짧은 머리가 있나 뭐 이런 거좀 보시고 좀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잘라 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명사 분들은 그 부분을 유념해서 좀 보시면 훨씬 더 잘될 거예요. 그래서 귀 라인도 살짝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귀를 좀 내리시고요. 귀안 다치게 살짝 내리셔서, 요렇게. 그리고 여기 에 잔털 살살 이렇게 제거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치시면 소프트하게. 숱도 소프트 많아 보이죠? 생각보다. 그리고 약간 토끼의 이 클리퍼로 살짝 라인을 살살 잡아주세요. 이 블랙형은 요렇게 라인을 붙 잡죠. 저는 데 이게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의 어떤 거의 90% 정도는 제가 라인을 잡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역시 저한테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도 싫은 말씀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젊은 애들은 좀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 주시면 이렇게 투블럭이긴 한데 투블럭 아닌 것처럼 잘라 주시는 거죠. 약간 이렇게 선을 맞춰서.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앞머리 쪽을 살짝 이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맞아요. 틀어서 그래서 이쪽 안쪽에 이쪽에 수, 그 뭐야 이마 치부가 드러났죠? 그 부분을 좀 약간 감추면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머리를 원하는 거죠. 오른쪽 부분을 약간 클리퍼로 살짝 더 올려서 어, 언밸런스하게 머리를 좀 자르는 거를. 오늘 한번 할 거예요. 투블럭을 살짝 칠 건데 많이는 안 쳐요. 다시 또 위에 머리를 잘라 주시고요. 이거는 들었을 때 90도로 들어서 머리를 잘라 주시는 거예요. 80도로 들면 안 돼요. 90도로 쭉 올라가셔서 먼저 위에 머리를 잘라 주세요. 위에를 먼저 잘라 주시고 중간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그래서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숱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까지 보이는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숱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를 때 그냥 이 라인 그대로 해서 이렇게 먼저 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밑에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약간 좀 이렇게 숱을 조금 없애는 것보다 많아 보이게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짧은데 너무 여기를 계속 파면 안 돼요. 어차피 머리는 하얗게 칠거 아니고 오늘은 되게 좀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 아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슬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위에 부분이 너무 길어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머리를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좀 길어, 길다고 길 생각하는 부분들은 살짝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파면 안 되고 살살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믿고 자기를 믿고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걸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손 떨려서 쑥 들어가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나를 믿으세요 나를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밀고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뒷머리 쪽에 옆머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을 오늘 안낄 거예요. 오늘 대체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이 초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한번 잘라보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살짝 드세요 여기 튀어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 제거 대상이죠 이렇게 그리고 자르면서 이렇게 자르면서 좀 빼세요 자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클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고 빼고 치고 빼고 네. 이런 식으로 치고 빼고 그 다음에 2mm 정도 되는 걸로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군데군데 벼 보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체, 제거하고 체크를 하시려면 거의 기본적으로 빗으로 살살 정리를 해 주시면서 약간 한땀한땀 한땀 머리를 잘라 주시는 게 오늘 손님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어, 모델이 아닌 손님들을 어느 정도 앉혀 놓고 제가 자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잘라주면서 설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작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위에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깔끔하게 서죠. 이따가 이쪽 밑에 머리는 마지막에 정리 한번 더해 드려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도 위에서 잘라 주시고 지금 위 밑에 옆에 부분에 어떤 투블럭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옆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연결 부위를 잘 해주셔야지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소프트 투블럭이긴 한데 약간 상고형은 뒤는 상고형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잘라놓으신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벗어나면 손님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요 왜냐면좀 어, 머리 이쁜데도 불구하고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도 2mm로 먼저 살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손님들도 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맞춰서 잘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그 손님의 머리 스타일을 살짝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머리를 하고 다니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만 좀잘 맞춰서 해주시면 아,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거의 대체로 그렇게 해서 다음 머리 자를 때 바로 그거를 조금 제가 유념해서 자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약간 한 가지 팁이죠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손님이 들어올 때 머리 스타일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 뒤에 머리를 한번 잘라 볼까요 대분도 <웃음> 없이 항상유수라고있상요아 말이 많은 거지 인생이 그리고 저는 미용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을 26인가, 5인가, 6인가 바로 차려서. <목소리> 이살 예, 말고 최선을 다 살아라. 어? 음.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끝났네요. 괜히 갑자기 나의 어떤 어린 시절이 돌아가는데 어쨌든 <웃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옆 라인하고 뒷 라인은. 그래서 아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거의 대부분 교육 영상이라고 하고 올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재미를 좀 재미를 줄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준답시고 너무 이렇게 좀 재밌게 영상을 올릴 수는 없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최선을 다해서 맞지. 그래 지금 경기가 어렵다곤 하지만 음. 머리는 어쨌든 잘라야 되잖아. 머리카락은 좀 잘라야. 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하면 손님들이 찾아 주지 않을까 아 위에 머리 옆머리 이렇게 좀 자르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지금 앞머리 쪽은 제가 한번 살짝 보여 드릴게요 위에는 약간 머리를 이렇게 잘라 주기 위해서 약간 물을 살짝 뿌려 주시고요그 다음에 윗부분 같은 경우를 정리를 살살 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너무 없애지 말고 살짝 이런 식으로 끝 쪽만 정리해 주시면 어쨌든 손님 한 분을 보낼 수가 있죠. 많이 자르기 원치 않아요. 손님들 대부분이. 보통 자기 머리에서 어, 조금만 더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두세 달 길러 오시지 않은 이상 거의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자르기 때문에 딱 1cm 정도만 잘라 주시면 손님들 대부분이 좋다, 좋다고 하고 가실 수 있죠 음. 그 레시피 같지 않냐 이거 음식하는 레시피 자 네, 영상이 한 거의 25분 30분 막 이렇게 원래 공부도 1시간 공부하잖아 50분 그지 그쵸 어, 이제 수업 시간도 50분인데 하물며 먹고 살겠다고 하는 어떤 이런 커트 기법을 가르쳐 드리면 내가 봤을 때한 3, 40분도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저 블랙형 최선을 다해서 더한번더 계속 하겠습니다 네말 잘해? 네자 어. <웃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고형을 쳤어요 약간 상고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딱 보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다가 어, 어디가 어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옆에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머리층이 나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씩 보시면 그 또한 어 자기가 잘라 놓고도 흐뭇한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오늘 블랙형 했습니다 블랙형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블랙형